Oh, oh, 곱창, 김, 김 아... 오, 이게... 이야... 음. 곱창 김을 그렇게 만들어서... 아, 곱창 김... 네. 음... 근데 이걸... 제이 해남에서만... 그 쪽파... 음, 예, 예. 쪽파를 가지고는 양념장... 좀더 사부일 때에서 먹을 때... 이 지방이 이쪽에 쪽파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모우테 장아찌... 예, 모우 때, 예... 예. 예. 머위대를 뭐 나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아찌로 그렇습니다. 음. 그냥 서울엔 없는 맛이네요. 이가 딴번에. 서울엔 는 요즘 코로나가 교수님의 일상을 많이 좀 바꾸셨겠는데? 조금 <웃음> 시야가라 그런 거지. 아 그렇죠. 너무 이제 많은 것들 있기 때문에. 시어가라겠어 시골에 아, <웃음> 이제 삶과 죽음 앞에서 다들 처럼했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예. 예. 생선 먹고 매운탕도 된장이 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 <웃음> 아, <웃음> 그래. 이거를. 그리고 한양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충청남도도 있그 경상남도도 있죠. 맞아, 맞아. 근데 전라남도만의 남도라 아, 그럴까 햇빛. 햇빛이 오래 뜬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햇빛. 네. 햇빛. 음. 그러다 보니까 남도의 음식들이 대 숙성된 음식들, 아. 발효된 음식들. 그렇죠. 그다음에 사치이되는 음식이 좀 많은 편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장류가 남도 음식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음. 대표적인 데가 어. 그다음에가 음. 남도하면 생각나는 게또 하나가 묵은 예. 김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숙성이라는 것이 무김치가 예, 예. 워낙 유명한 그렇죠. 그러니까 놔두면 발이 발효가 되버리기 때문에 음. 남도 집안 따뜻한 집안에다 금방 바로 되니까 아. 땅에 묻어야 아요아 맞아요 맞아. 요 아니면 대나무밭에 그렇죠 그렇죠. 눈 올려놔야 돼 맞아요 맞아. 시원한 곳이다. 그렇구나.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젓갈의 종류가 남도에가 있죠. 서른 네 가지의 젓갈들이. 아 젓갈이 서른 네 가지. 광주식 한정식 가면 꼭 나오는 토아전. 그렇죠.부터 시작해서 네네. 아 서른 네 가지 젓갈, 음. 야. 그래서 아. 이제 이런 숙성해야 많이 먹을 수 있는 음. 것들, 음. 발효해야 만 먹고 오래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맞아. 현재 경상독조로는 음. 짠맛 도 없고 매운맛만 있다가면. 와 이거는 아. 숙성된 맛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육사시미 분위기인데요? 네 예, 육사시미 생고기를 브에서 아. 아. 먹는 겁니다 아 광주 가면 네. 꼭 육사시미 먹으러 가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샵를 해서 먹는 거예요 와 이거 네. 여기만은 독특한 문화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어딜 가도 이런 문화 네. 네. 문화가 우리에서 그렇죠? 아, 이 생고기를 하루를 숙성하지 않고 아. 생고기만은 그날 당일도 을아 갔다가 먹을 수 있는 육사심이 육사심이 샤부샤부 어, 육사심이 샤부 예. 네. <웃음> 야 그러니까 이게 250g에 한 접시가 35,000원 이니까 음. 이게 지금 2인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어. 또 하나 시키면 35,000원 먹는거지 야, 그럼 점심은 이거 가지고 충분히 먹겠네. 충분하지 어, 그러네요. 와 저는 네. 저 일인분이면 좀 비싸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 한 접시니까 에. 이게 1인분이 아니구나. 이게 네. 둘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야. 라면 먹고 나서 라면 살먹나 우동 살이 돼서 먹는 건데. 어, 아, 근데 진짜 250g이 작지가 않네요. 요즘 네. 보면 다 120g, 150g 막 이러고. <웃음> 육사심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번 뭐 이거 어떤 맛인 지 육사, 육사심이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엉치살이죠? 엉치살? 엉치살? 음. 와.. 정말 부드럽네 이게 저녁 때 오면 이거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겠네 음. 예. 그러니까 남동 예. 음식이 역사적으로 정립이 좀안 되어 있는 거인것맞죠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먹고 산다는 예. 요식업 분야도 맞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음식이 뭔가 정리가 안 되는 분야를 음. 좀더 현대적인 쪽에서 약간 음. 과학화 만들어보고 맞아요.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소시애들한테 절대 어. 야담아줄 수 있다. 남도 음식 문화 개발원 또 음식 정리정돈 문화 전문가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웃음> 남도 음식 문화를 음. 정리정돈합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 유럽이나 가보면은 음. 그 가지고 있는 재료의 정말 본연의 맛을 중시해 요낀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이 남도, 우리나라 맛들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네. 그게 바로 양념과 소스 맛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양념과 소스? 예. 맛.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부추만 넣어도, 넣어도 되는데, 어. 여기에다가 또, 뭐야, 젓갈도 좀 넣고, 어. 또 여기에다 고춧가루도 넣고, 음. 또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는 맞아. 양념 소스의 맛을. 맞아또 마지막에 정말 본연의 음. 맛을 먹으려면 그냥 음. 먹어야 되는데, <웃음> 참기름을 또 치게 되는 거죠. 늦게 되면 또 번연의 <웃음> 맛이 생각이 아니라 <웃음> 그런 소스의 맛에 예. 아마 음식이 좌우되지 않나 라고 근데 그 소스의 맛이 음. 음. 정확히 계량화돼 있고 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손맛으로 저수되지만그 <웃음> 양념과 음. 소스 맛이 남도 맛에 감칠맛이나 깊은 맛을 더해주는 음. 본질이다 이런 겁니다 남도의 그랬습니다. 소스라는 게뭐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도 음. 보면 이게 결국은 소스라는 게 향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한번 길들여주면 그게 생각이 나잖아. 네네네. 네, 네. 그렇죠. <웃음> 이게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는 이 남도만이 갖는 이 깊은 맛은 이 소스와 이 장류와 발효와 이런 건데 이게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십 년 후, 삼십 년 후, 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음. 이게 계속. 뭐 계승 발전 그렇지. 이어져 가는 거 이게 저는 되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나 이렇게 오, 네. 대를 잇는 음식점 문화가 음. 어느 정도 다 보편화되고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네.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음식에 대한 맞아요. 정리 정도는 안 되고. 그다음에 경영에 음. 관한 경영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없다보니까 장사 개념에 음. 접근한 것들이 음. 너무 많았죠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들이 남은 거라는 골뱅밖에 남았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자식 세대에서 이 음식을 과학으로 넘기고 싶어도 음. 젊은 아이들이 어떤 정리가 되지 않는 그렇죠. 뭔가 매뉴얼이 음. 안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음. 끌고 갈라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음. 좀 음. 그 그러니까 뭔가 생명력이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예, 예, 숨 쉬는 소리가 네. 나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싸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그 일단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음좀 이따가는 이제 또 김에다 싸서 한번 음 드셔보시요 정말 전혀 또 새로운 맛이네요. 정말. 이야. 김에다 싸 먹는 거 이거 이거 정말 특이해요. 음. 음 예. 와 정말 특이하다. 야아 야음 그니까 러이 내륙과 바다와 이게 지금 바다잖아요 그렇죠 <웃음> 바다와 육해공군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니까 러남도만에 가지고 있는 일은 소감 문화들이 응. 숨어 있는 맛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응. 야, 된장 맛 정말 좋네요. 예, 응. 그러니 직접 담으셔서 이 이렇게 오래 아 숙성된 맛을 가지고 음 이게 진짜 된장 맛이 맛이구나. 응. 직접 메뉴로 야. 이렇게 어디 가보면 안동 가면 응. 안동 빠져 안주 허제사밥 이런. 우리나라 역사적인 네. 종가집 음식은 정리가 어. 좀돼 있는데 어, 그렇죠. 그렇죠. 우리 남도 서민들. 지방의 서민 음식이 맞아.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남도 음식에 서민들이 네. 먹었던 음식을 음. 좀더 상품화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더 많은 사람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까지 백년 역사를 갖고 와 있던 이런 음. 음식이 숨어 있는 각가의 음. 맛들을 음. 음. 먹는 방법을, 즐거움을 기쁨을 뭘로 전달하게 만들어 볼까 생각하 것이 저는 남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관심이 많아요. 아 그럼요. <웃음> 앞으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남도의 자산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 이거 뭐 와, 이렇게 뭐 양반 임금님 수라상 얘기도 많지만 네네. 남도의 민초들이 먹었던 기쁨맛 그렇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죠 기쁨입니다. <웃음> 아 기쁨 네. 정말 곱창김으로만 만드는 음... 아, 아주. 얼음이 동동동 떼어있는 오와,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어. 이게 얼음이 이렇게 떠올는 그러네요 겨울에도 진짜. 이렇게 먹는다 <웃음> 겨울에도 아 저는 곱창기국에서 당연히 그냥 계절 음식이겠거니 했더니 네. 와이 여름에 지금 야 9월 달에 이런 김국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거. 이 제조 방법의 쉬운 것 같아도 음. 상당히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요 이, 이거 샤브를 뜨거운 걸 먹으면서 네. 이거 하나 먹어보면 상당히 네. 맛있어요. 그렇죠. 음 특히 샤브라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예. 남돋지방서잖는 예. 이게 음. 그냥 우리는 국굴에 먹는 식당이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의 역사가 있는 이런 그 이샤브샤브를 아 가장 해남식답게 음. 음. 해남에서 나오는 식자재를 음. 여기에 막는 음. 야기 것을 만드는 음. 건데 야 그리고 이 냉온의 조화가 아주 죽이는데요 이게? <웃음> <그렇습니다>. 냉온에 <웃음> 그렇습니다 이게 응. 그게 병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요 응. 응. 너무 응. 맛있어서 사장님 응. 요거 뭐냐 이거 요거 장어고 응. 응. 요거도고요거도고세이크 응. 맞아 됩니다. 맞아 육류와 바다음식이 근데 항상 같이 이렇게 네. 어울리는 게 진짜 이게 좋아 이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 한번 먹으면 반드시 다시 한번해야돼이 네, <웃음> 느낌 딱 들거든요 서울에서 맛볼 수 없고 예. 이 지역의 신토우굴이다신토우굴이죠 근데 이것도 이런 게 프랜차이즈로 했을 때 이게 프랜차이즈로 이게 힘들거든. 이게 원래가 많지도 않고 이게 이게 제된장자고 음, 네 예. 우동 정말 맛있네요. 매력이 좀 있죠. 어, 이거 뒤 국물 맛있다니까요. 따뜻한 예. 네. 음. 뭐 그거 섞는 게있지 와, 그리 그러니까 이. 녹차 국물하고 차원이 달라요. 네. <웃음> 전혀 다릅니다. 근데 손님 올때즉석에서 만들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음 오래서 퍼져버리기 때문에. 맞다, 맞다. 저는 이 양해 해남이라는 곳을 와서 그 지역의 환경을 발표하고. 맞아. 맞아. 맞아. 또그 관광도 하면서. 예, 예, 예, 또 이런 음식을 먹어야만 그고래의 거울... 맛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럼요. 저는 이런 네. 음식을 서울에 오픈하지 않더라도. 네. 이 음식을 먹으러 해남 빗골목까지 오게 할수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예, 예, 충분히 가능해요. 예, 음. 어 정주에서 한 시간이야 여기 광주까지만 와 어, 아니면 해남 평야를 내려. 그렇습니다. 평야 음, 내려서 야 이거 세상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김국도 먹어봐야 돼. <웃음> <웃음> 한 번도 안 먹어본 음.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이게 남도 비빔밥은 아. 그 나물 비빔밥이라고 해서 예, 그런데 예, 예. 예. 주로 나물로 하는데. 음. 그 중에는 이제 육사시미를 가지고 비빔밥을 하는데 아 어, 서울비빔밥은 예, 예. 젓가락으로 비빈다고 맞아요. 말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남도비빔밥은 예. 숟가락으로 숟가락 비비는데 꾹꾹. 그러니까 꾹꾹. <웃음> 꾹꾹. 그러니까 나물물이 터지고 예.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육사시미, 육즙이 터지고 그 다음에 밥물이 터져야만이 남도 맛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도 맛은 짐덤짐덤하게 예, 예, 예. 씹히는 맛과 예. 그다음에 김 맛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요 아, 남도 맛은. 아, 아, 아. 그러다 보니까 남도 음식들은 비비는 것들을 숟가락으로 툭툭해서 그냥 쫙쫙쫙썩 그냥 비비는 <웃음> 것들 <같아요>. 그래서 흐지야만이이 <웃음> 맛이 서로 얽혀서 깊은 맛이 특히 김그 머리머로만 느끼는 감칠맛이 나는 예, 것같 예. 그러니까 이게 샤브를 먹고 그렇습니다. 아, 비빔밥, 아, 후식 비빔밥이 예, 그러니까 저렴하잖아요 아니 그 후식? 그 이게 좀 아니 육회비빔밥이 이거 봤더니 5천원짜리 5천 예, 예. 와 이게 샤브에서 깔끔하고 정갈했던 이게 음. 마지막 우동과 이걸 비빔밥 딱 먹으면 포만감으로 딱 오네 는 이게 아니 북한 음식도 이렇게 조목조목 시리즈로 뭐 거의 10권 정도 됐어요. 이런 그걸 음. 다 사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런 남도 음식도감이 있어야 되거든, 이거 진짜. 이게, 이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에이. 사람에 의해서. 그럼 이 1세대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질되죠. 어, 어, 약. 20년이 넘는 음식은 그 지역의 역사를 그럼, 나눠요, 네. 이게. 음. 그러면 30년을 일대로 본다 그러면 40년을 한 사람은 2대를 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요. 그러면 이 2대 정도 되는 음식점들은 네. 좀더 국가 관리에 있어서 네. 만들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각종 무역 문화재들이 많은데. 아, 맞아요. 왜 남도 음식의 지역마다 예, 예. 그 독특하게, 그 예. 지역에 나오는 원재료를 가지고 독특하게 만든 음식점 사장의 그런 문화들에 대한 무형문화제가 명인이 왜 지정이 안 될까? 당연히 지정이 돼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 지정이 돼야죠. 그래, 그랬는데 래 왜냐면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 이미 대가 끝쳐버리잖아요 아, 네. 네. 네. 아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문화 중에서 음식문화고 특히 남도 음식문화가 갖는 이 음. 독특한 우리 한국적인 어떻게 보면 자산인데 네네.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계속 계실 수가 없고 세대가 바뀌고 하면 음. 이 원천적인 게 계속 컬러가 바뀔 수밖에 없고 저는 그냥 음식점의 모든 컨텐츠 그러니까 사람 컨텐츠이 음식 메인 메뉴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 이런 음식 얘기, 사람 얘기 그다음에 이 음식과 관련된 추억 얘기 이런 그 삶의 문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음식은 그 옛날 그때 바닷가에서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먹는 거야? 왜 여수왕에서 뱃사람들이 예, 예. 그물을 치다 가장 많이 잡힌 것이 개장화였어요? 개장화 많이 잡히다 보니까 그렇죠. 냄비 큰놈에다 바쁘니까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것이 숙주였으니까 숙주였어요 <웃음> 끓여서 그냥 나뒀다가또 음. 고기 잡다가 배고프면 또포서 먹고 또 고기 잡다가 배고프면 또포섯 먹고, 음. 또 배고프면 또 먹고 이걸 이제 75도 국밥이라고 해서 아. 털음식처럼 아. 털 음. 너무 팔팔 끓이지 않고 뚝배기에다 음. 끓이는 것이 아니고 음. 그냥 그 냄비에 저 냉면기에다가 그냥 뱃 사람들이 먹는 느낌을 그대로 온 것이 여수식 장어탕이거든요 맞아 맞예 음. 이런... 예로 바다는 비슷하고 가 비슷하지만. 여수식 장어탕하고 공식 장어탕이 다르죠. 전혀 다른. 아 어, 맞아 다르죠. 아. 여수식 장어탕은 숙주가 많이 들어가는 아. 냉면기다 먹는다면, 오케이. 예. 공식 장어탕은 네. 네. 시래기예요. 아, 시래기. 시래기가 많이 들어간 아. 것이 공식이에요. 음. 네. 예.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30년이 넘은 온자재 식자재는 네. 네.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인정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하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맞아. 이게. 네. 맞아. 그런데 이제 국적도 없는 식자들이 들어오다가 그걸 넣으면 좋은 줄 알고 예. 퓨전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음식들이. 진짜 국적도 없이 변해가보는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맞다. 이건 그러니까 아, 전라남도의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건 관광 사업의 가장 근간이잖아요. 관광 사업이. 예.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 내에서 여수 음식 얘기, 해남 음식 얘기, 부성 음식 얘기, 영광 음식 얘기, 담양 음식 얘기, 이게 다 지역별 음식 얘기만 해도 한번씩 나와요. 이건 그 동네. 또 그거 딱모아놓으면 남도 음식 그거. 그래서 이거. 해남에 야 생고기 샤브와 비빔밥과 우동 사리를 먹으면서 <웃음> 야 남도 음식 문화와 음식 컨텐츠 사업 그리고 음식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